태리 지금 오고 있대. 거의 다 왔대. 빨리 와, 그래. 메롱 됐어. 태리어 메롱. 하나 더 있는데? 빨리 와, 메롱. 아 맞다, 태리야. 내가 좋아하는 치킨 과자도 샀다 같이 먹자.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자. 띵동 <웃음> 웬일이야? 옛날에 나 이거 뜯었다고 어 정말? 응. 근데 왜 이렇게 크냐? 응? 어왜 이렇게 커? 와이치 그게 크다고? 응. 응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러브윈 <웃음> 러브 <웃음> 다다 음. 아쿠야 롤리엄니다 그리고 뒷북은도 응 음. 마찬가지로 뒷북? 딥북? 응 음. 뒷북이라고? 어? 뒷북이라고? 아니 뒷북은도 <웃음> 마찬가지로 처 따라 이렇게 해주고 응 음. 이렇게 한 다음에 응 음. 엄마 석관리야 <웃음> <배웠어. 웃음> 다시 육아를 하면 선생님이 잡아라!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아시겠죠? 육아를. 잡아라! 이쁜게 아, 하면 안 돼요. 그냥 육아를 그러면. 잡아라!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육아를. 잡아라! <웃음> 아이고, 뭐 하시나요? 어머머 어머. <웃음> 어, 토포하시다 이분 이분 누구예 되게 토포하시네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 나이가 두살 차나에는 언니 동생인데 그 친구들이 어, 뭐 장난감 가지고 다툴 때가 많대요.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. 아,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이면, 이렇게 먼저, 우리 숲을 이렇게 반으로 해요. 그 다음에, 너희, 이렇게 보고, 너희둘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. 이렇게 하면 돼요. 아, 그래요? 그럼 사이좋게 지내요? 네. 한마디면? 네. 그럼 두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. 네. 어... <웃음> <웃음> 어머! 아니요, 저기요! <웃음> 좀 가주세요! <웃음>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냐고 <웃음> 저기요 좀 가주세요 치아 아드님이세요? 치아 <웃음> 이분이 아드님이세요? 네 아, 아드님이 아 잘생겼네요 나를 맨날 좋아하 하죠 <웃음> 그럼 육아 질문도, 육아 질문도 할게요 아무 배터리 지금 방전됐다 배터리 방전됐어 어머 <웃음> 두번째 질문할게요 <웃음> 저희 아이가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한글을 까먹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계속해도 될까요? 네 왜냐면 영어국부나 이런데 지구에 있잖아요 네. 근데 만약 그 경우 그 외국 보고 친구 집에 놀러가면 네. 영어말을 못해요 아. 체조물을 안 해요. 아. 그럼요. 네, 그럼 영어도 배우고요. 아, 그럼 영어 공부 계속 할까요?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이리 봐. 아, 이리 봐. 우야. 아, 알겠어요. 알겠어. 알겠어. <누구야? 웃음> 아, <웃음> 알겠어.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? 어... 일단 비 빛을 이렇게 쫓아내. 누구야? 이분이요 네. 아, 해보죠. <웃음> 해 주세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<웃음> 어 진짜 가네요? 어머 궁둥이 방방 궁둥이 방방. <웃음> 안녕하세요. 차들 이러다가 저기. 아예 너는하지 마. 아니 아니. 어머 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방선생님? 방 선생님. 이분 눈. 아니 테디 친구라고 해. 야네 아니 방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눈물이 났을까? 알겠지? 혜리에 혜리 구독해주시는 분이래 누구세요? 혜리 맞어? 네 해리야? 장혜리요 장혜리 맞니? 네, 네. <웃음> 아, 보고싶어서 <웃음> 너무 잘 보고 있대 영상 혜리야 <웃음> 올해 몇살이야? 음, 여섯살이요 <웃음> 아, 너무 이뻐 <예뻐. 웃음> 아, 너무 이뻐 죽겠어 목소리도 이쁘구나? <웃음> <애리야>. <웃음> <왜>? <웃음> <웃음> <이미> 눈치를 챘는데요. 누구지? <웃음> 저게 <웃음> 내가 누구야? 할머니. <웃음>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아는 아는데요. 알은, 할머니 목소리 같아서요. 아니아야 <웃음> 아니야, 구독자분이시네. <웃음> 아니. <웃음> 페리. <웃음> <웃음> <신나. 테리> 팬이래. 깜 <놀놀놀람> 페리TV 어, 보시는 네. 분이래. 네. 페리 맞아? 네. 어, 페리 올해 몇살야페리자다예요 나이 한살더 먹었어? <웃음> 네살 아니야? 아니야, 페리야, 펜, 아, 펜이. 페리, 페리TV 보시는 페리, 페리, 페리, 페리 분이래. 페리예요. 페리야, 너 일곱 살이지? 네. 일곱 살 맞아? 네. 어, 맞아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어, 서울 사는 사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할머니. <웃음> 페리야, 할머니 같아? 네. 리해리보고싶어서해리 <웃음> 언제봐 <웃음> <웃음> 할머니가! 보고싶가할가가 할머니가! 할 할머니가! 할머니할머니보고머니가할가할머가할머니할머니 할머니가! 할머니가! 할머니가! <웃음> 할머니가! 할머할머니 <웃음> <한다고. 웃음> <웃음> <웃음> 언제와 아, 어, 큰일 갖고 와요. 올 거야? 시전한다. 네. 어... <웃음> <할아버지 좀 더. 웃음> 맨날, <웃음> 맨날 장난으로 온다. <웃음> 우리 혜리 오늘 웃음소리가 더 웃기네. 웃음 소리가 <웃음> 우리 며칠 있다가 어, 밥잘 먹고, 밥 하추도 잊지 마요 으로 네.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 사랑해요 어, 사랑해요 하투도 잊지 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시... 하투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랑해요 사랑해요 사연해요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, 식사 네. 맛있게 식사 사랑해요 하랑해요사해요 사랑해요 사요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랑해요해요